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일단 이거 달리면 돼. 이거 이거 다 이거 달리면 돼. 오케이, 나 그럼 이거 먼저 달린다. 이거 먼저 달리면 되지. 오케이 오케이. 어, 간다. <웃음> 여러분들 좋은 기운이 함께하게. 여러분들의 좋은 기운이 함께 하길 렛이씨 자, 알비다 쓰레기 어씨 알비다 애증 쓰레기 아이, 뭔데 이거? 3알비다 이거 뭐야? 아이, 뭔데 이거? 3알비다 뭔데? 어 진짜... 4알비다 나오는 거 아니겠지? 자 제프쓰레기 자크리마테트나미쓰레기 추쓰레기 부룩쓰레기 아 도라이공님 고마워요 하찌쓰레기 아씨 좀 날샌거 같은데 이거 아씨 요삭쓰레기 아씨 마르코 씨아 마르코 숨 한번 쉬고 가겠습니다 마르코 아이사말비도 아주 극혐 띠다 이거 아씨 아 이거 사말비도 진짜 개 극혐 띠아 그래요 일단은 마르코 하나 얻었어요 아 마르코 72각이네 s 리그에서마리코 많이 쓰나? 사왕 카이도우부턴 좋아요 한, 한 30분 보고있어요 여러분 구독자 아니신분들 구독좀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구독이 제가 1000명까지 가는데 아주 적극적인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 힘을 한번 실어주세요 이제 슬슬 다이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나가서 들어가는거야 이게 좋은 기운을 받아야되잖아 자 잠깐만 잠깐만 요거하면 돼 요거? 이거하면 되는거야? 아검은수염만 뽑을거면 검은수염만나오걸로 해라 그래도 스텝업으로 뭘 얻는게 나아 이게 하는게 나을것같은데아 확률을 보니까 개인 뽑기가 확률이 높다 아 이게 나..이게 낫냐 이거..이게 낫인데 지금 아..씨.. 아저 카드 있는게 확률이 안좋다고 이거 다이아 빨아 먹으려고 하는거네 그럼 이거 이거 그치? 그치? 이거 다이아 빨아 먹으려고 그러는거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간다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고 지금 이 기운을 받아서 지금 마르코 받았는데 검은 섬 티치가 떠주면 S리그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뭐 그런 힘을 얻게 되죠 자, 여러분 갑니다. 빨리 여기 구독 지금 뭐야 40명 보는데 빨리 이거 좋아요 안 누른 사람들 누구야? 빨리 좋아요 눌러.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여기 운을 실어 준다고 여러분. 어? 빨리 좋아요 다 눌러요. 빨리. 간다 이제. 간다. 간다. 티치 간다. 이이 이래 차. 자 몽키 디 루피 쓰레기. 자 알비다 쓰레기. 롤로노와 조로 쓰레기. 크리마텍트 쓰레기. 토니 토니 쓰레기. 부륵 쓰레기. 알비다 쓰레기. 아, 오늘 알비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니? 안뜰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자. 아, 이 알비다 오늘 왜 계속 나오니? 아, 극혐띠, 진짜. 자, 희그마 쓰레기. 캐버디 쓰레기. 아, 이거, 씨. 안 돼. 아, 이거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거. 뿌찌 쓰레기. 끝났어. 아, 이래서 줘졌어. 우리 수요일 날 저거 하기로 했잖아. 겉자리 캐릭터로 비공하기로 했잖아요. 전 알비다를 쓰겠습니다. 이 뚱비다, 뚱비다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주지만 되지 않았다는. 아, 유 토니토니 씨성 올려주시네. 아, 진짜. 아니 근데 이게. 봐봐, 잠깐만. 잠깐만 검수 몇프로인데 야 이거 뭐 0.2프로라는거야? 아... 루피의형 4번 나왔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2회차 갑니다 2회차 바로 간다 여러분 아웃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자 아니면 구독좀 눌러주셔서 그게 나한테 지금 힘을 막 넣어준다고 그힘 받고 가는거야 지금 간다 2회차 렛츠고 간다 간다 새벽은 받아서 간다 자 조니 쓰레기 자 미스 웹 미스 웬즈데이 쓰레기 자우소페머쓰레기 코.. 코비쓰레기 씨 잡일꾼 코비쓰레기 아그 경우도 느낌이 좋잖 아아 아 알비다 씨 알비다 아 알비다 진 그만하다 진짜 알비다 아 나물라님 잘가요 조이 쓰레기 빨리 받아 빨리 받아 거기 쓰레기 모키디 루피 쓰레기 코비 쓰레기 멘트데이 쓰레기 아 진짜 좀 졸아 진짜 아 아아 아. 와 진짜 미치겠다 진 100개 조졌잖아 100개 아씨 바로 간다 아 오오 오, 황금길 걷는다 황금길 레츠고 이거 황금기 걸었어. 나 근데 황금기 걸었어. 이 황금기 걸으면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지 황금기 걸으면 나온 거지? 이거 나온 거 같은데? 나 황금기 걸었잖아. 오! 뭐야? 오! 어? 내가 나온다 그랬지? 나온다 그랬잖아. 나 왔어 <웃음> 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에 하려 했잖아 여러분 뽑기는 새벽에 한 겁니다 여러분 뽑기는 새벽 가게요 여러분 레스리그에 적극적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제 아아 아, 진짜 와 진짜 감동적이다 지금 감동받았어 지금 아, 씨프랑키 아, 씨팬티프랑키 그래,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아, 프랑키 계속 나와, 그래, 계속 나와 돼. 자, 오토네모 좋아요. 자, 자 니콜로빈 좋아요. 계속 주세요, 여러분, 계속 좋아요. 야, 유튜브가 지대로 나왔다, 달려라님 진짜, 진짜. 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야 S 마이너스에서 70일짜리 검은 수형으로 헤매고 있었는데, 야 진짜 씨, 야 진짜 씨 성공했다, 와 진짜 씨 짜릿하다, 와, 와 그거 올라간다, 그거 올라가, 그거 80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와 그가 80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그럼 어, 이제 내일부터 S 플러스 리그를 목표로 열심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뿌듯하네 아 이렇게 했는데 이, 샹크 이제 샹크스 한번 태워볼까? 이제 샹크스 태워 그지? 이제 샹크스로 가야지 8 0이면이룬거지 이런 진짜 이런거지 여러분 구독자 아니신분들 재밌으면 구독 다 눌러주세요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원바로 저한테 좋은 기운만 얻어 가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어, 뭐,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자 갑니다 이제 스텝업각으로 갑니다 스텝업각으로 자아 진짜 좋다 진짜 아 역시 새벽이야 이 밤까지 기다리시고 본 분들 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어디갔어 아우 여기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올려야지, 아유, 아유, 아유, 올려야지, 오성 태워야지, 아유, 아유. 5성, 오성을 태웠지, 모양. 아휴 여러분, 바로 신상각으로 갑니다. 자. 자, 이번에는 스텝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텝업으로. 자, 스텝업각으로 갑니다. 자 스텝업 가으로 갈게요 등장 확률 한번 볼게요 자 등장 확률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0.1%야 자 여러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0.1% 아 개인으로 가라? 개인으로 가라? 그래? 그래 개인으로 갈게요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좋은 이걸 주셨으니까 개인 가보겠습니다. 나한테 최고의 조합을 주느냐? 오, 황극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 갑니다. 자 접겠습니다, 여러분, 자 황극기 갑니다. 자 동태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황극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레스코. 자, 오톤의 뭐... 자, 캐버디 쓰레기. 아이 알비다! 내 이번에 비공할 때, 우리 비공대전 할때 수요일날 나이 알비다 쓸게요 자 계속 갑니다 자 요삭쓰레기 이것 때문에 황금길 걸은거 아니겠지? 아... 설마 이것 때문에 황금길 걸었아 걸었, 진짜 아니겠지? 설마... 계속 가볼게 하나 더줄 수도 있잖아 아이 상...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게 진짜일 리 없어. 이게 진짜일 리 없어. 아 이게 진짜였네. 아아 상크스만 아. 그냥 하나만 딱. 아 유인, 유인이 유말 들을걸 아. 자 바로갑니다 아말 필요없어 바로간다 어? 황금길 또간다 황금길 또가 나오지 않을까? 하나만 나오면 돼 지금 황금길 가잖아 여러분 같이 걷습니다 황금길 자 황금길 황금길 황금길 걷 출발 오! 뭐야, 이거? 어씨얘 좋다고는 하는데. 아. 아니,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아, 넘어간다. 가자, 가자. 아. 캡틴 키드가 아야 캡틴끼 좋다고? 아.. 계속 가야지 더 가야지 그렇지 아.. 내가 샹크스랑안 맞나봐 안 맞는 게 아닐까? 이집되면 안맞.. 안맞는게 아닐까? 하나만 뜨면 하나만 뜨면 좋겠는데 루피의형 사보나 떠라 이씨 뭐야 이거 아.. 이러다 우울증 걸리겠어 진짜 우울증 걸리겠어 아.. 아.. 아직 나이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 아, 탕진띠... 아, 탕진띠라니... 아, 아, 내가 근데 캡틴 키드가 있는 걸로 하는데 이것 봐. 캡틴 키드 5성 어때? 구리지? 아, 아, 씨. 이벤트 미션 가시면 다이아 주는 미션 있어요. 이 정도로 도착했다. 자, 여러분, 봉캐봉캐는 봉케. 250개에서 검은색 하나 얻었고요. 나머지 잔챙이 캐릭터도 많이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바로 부캐 들고 와서 150개 바로 올인각 바로 또. 가도 하겠습니다. 자, 150개는 샹크스에서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기다려요, 지금 내 부케 세팅해서 오케이. 부케로 150개가 바로 자 갑니다. 자, 자 여러분 구독자 아니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여기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힘으로 제가 그래도 검은색만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더 힘을 얻어가지고 바로 내가 아.. 스텝업 스텝업가라 유이님 네 칠대제임 공짜로 주는 티켓으로 샹크스가 나왔다고? 자 오호호 아 스텝업.. 스텝업깍? 스텝업깍 스텝업사고 자 아니 스네이크맨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다 쭉쭉 받고 자 쭉쭉 받고 자 쭉쭉쭉 받고 간다 자 바로 갈게 바로 생각해서 뭐해 바로바로 가야지 직망 괜찮아요 자 일단 간다 아니 근데 S 스에서 비빌라면은 사실은 어느정도 샹크스나 검수염은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 일단은 여기서 가보자 이거 하면 오늘 방송은 진짜 2020년 최고의 하이라이트 여기서 샹크스가 뜨면 간다 근데 이거 지금 딱 황금길 못 걸은 게 망필이야 자, 상디 쓰레기. 자, 남이 쓰레기. 자, 상디 쓰레기. 자, 거기 쓰레기. 자, 추 쓰레기. 그래, 그래. 자, 자, 모건 쓰레기. 자, 모건 쓰레기. 캐번디시티 갑자기 캐번디시가 나왔네 내가 저번에 누구 캐번디시한테 좀 발렸었는데 캐번디시 이거 뭐야 나쁘지 않았어 자 계속 간다 자 남이 쓰레기 자추 쓰레기 자요렇게 캐번디시 정도는 얻었습니다 자 캐번디시 좋아요 하쿠바 캐번디시 캐번디시 나쁘지 않다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오나 부캐 150개였는데 왜왜 왜 이거 100개지 오씨고 50개 어디갔어 오 어? 잠깐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 뭐야? 나 지금 방금 공짜한 거 아니었어? 뭐야? 나 50개 썼나 방금? 아 방금밖에 50개 쓴 거였어? 와나 지금 뭐야 나못 봤어 그냥 갔어 아 진짜? 나 지금 뭐에오0개 썼지 지금? 나 50개 뭐 했었어 지금? 나 50개 뭐 했은 거야? 아 정신없는 것봐 미쳤나봐 나 50개 어디 갔었어 지금? 아 스텝업 했었어? 나 어디 스텝업 했었어 미친 미치... 뚜라이 아니야 이거 아유 씨 야나 지금 어디다 이걸 썼냐 얘 미친거 아니야 진짜 아이씨 이거있었구나 지금 내가 아유 재정신이야 이거 아유 씨 이미 스텝업 가게네 아유 자 여러분 이제 꽁짜뽑기 갑니다 꽁짜뽑기 나는 왜 표가 갑자기 다섯 장이 있나 했어 간다 간다 오 황금게의 게야 봐봐 여기 저 황금게의 게이거든 자 12시 2분의 운이 여기서 나오느냐 간다 자장고 쓰레기 자타시 쓰레기 자수령 클릭 쓰레기 자 롤루와 조로 쓰레기 이 황금겔 나온다면 무조건 샹크스랑 검수성이 나오는게 아니에요 자, 웬투데이 쓰레기 자, 쿠로 오비 쓰레기 자, 헤르메포 쓰레기 우솝 쓰레기 마지막에 나오면 내가 봤을 때둘 중에 하나 나와 자, 우솝 쓰레기 이 뭐야 이건.. 아.. 씨. 아.. 아.. 씨. 세상에 공짜는 없어.. 아.. 씨 샹크스인 줄 알았어.. 아.. 아직 못 뽑았어요.. 아.. 또 텐션이 떨어지네.. 또.. 아자여기 <웃음> 생각해보자 이 100개가 남았는데 스텝업 했을지 어떻게 할까? 와 조커님 미쳤다 저 접음료 850개 썼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창렬이 야 조커님은 진짜 와와 와, 조커님 진짜 화나겠네 이게 스텝업을 계속 뽑는다고 확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나 그냥 샹크스에 단폭 갈게. 오케이? 샹크스에 단폭 가는 게 낫게 같지? <웃음> 유희님이 계속 스텝업 하라네. 아, 어떡하지? 샹크스 단폭 가기 낫지 않겠어? 아. 단법 담법 추천. 단법을 추천 많이 해주네. 오케이 그러면 단법에 단법 담법 가자 그래 단법 가자 대세가 여기로 기울었어 간다 봐봐 지금 환인이 봐봐 600개 썼는데 하나 나왔대 자 여러분 12시 5분에 기운을 받아 샹크스 잡으러 가겠습니다 간다 괜찮아 유인님 나 탕진해도 돼 이미 망가졌어 오황금길 어? 가게야 오케이 지금 황금계가 기거든 지금 계속 황금계에 가기기엔 우리의 마지막 걸음이 성공하길 렛츠고! 어? 제발 제발! 제발 뭐야? 아아개코아 아, 요즘 개코몰리야 찾아보기도 힘들어 만들려면 아예 그냥 진짜 사왕급으로 만드는지 아 극현비 진짜 웃음소리부터 기분이 확 나쁘네. 아주 오, 또 나왔어. 또또또 뭐야? 이건 오 어, 불사보다, 불사보 괜찮은 것 같아. 나는 불사보 괜찮아. 나 지금 불사보 지금 60짜리 있으니까, 일단은 괜찮은 거 같아. 나쁘지 않아. 자, 지금 좋은 기운. 자, 자, 자, 자, 이 좋은 기운 받아서 계속 갑니다. 자, 불사보 나쁘지 않지? 자, 안소호 님, 자꾸 반말하지 마. 안소호 님, 누구야? 안써 반말로. 자, 간다 클릭. 크 쓰레기, 기가 마 쓰레기, 장고 쓰레기. 헤르메프 쓰레기 클릭 쓰레기 알비다 쓰레기 아 나이스 했다 그러네 말 많네 사보에다 썼네 운 그치? 사보에서운다 썼네 자 헤르레기 우리 헤르레기 60까지 가나요? 아유스로우비아유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자 잠깐 불사보가 나 원래 여기 있는데 불사보가 좀 각이 나올텐데 73까지 가는구나 일단 태워 아 스템사보가 너무 후져가지고 진짜 당장에버리고 싶어 자 아, 새벽님 말고요. 새벽님 반말 안했어 자, 밟고 자, 간다 간다 또 간다 간다 간다 또 간다 샹크스 단보에또 쓴다 불사보 좋지 불사보 나쁘지 않다니까 아니야 새벽님 반말 안했어 새벽님 반말 안했는데? 다른 분이 반말해갖고 내가 그래서 친거예요 여러분 매너있게 해주세요 어린 친구들도 많이 보는 방송인데 자 이거 아니잖아 자 2회차 여러분 2회차 간다 황금길 걸으면 좋은 기운 받고 가는 거죠. 아, 이거 황금길 아니네. 불안하다. 아, 이거... 아, 이거 안 나올 것 같아. 자, 초파 쓰레기 뭐야? 갑자기... 갑자기 아오키지. 아, 아니야 그래 나올 수도 있어 자 뿌찌 쓰레기 자 웬즈데이 쓰레기 클릭 쓰레기 아아카이도 갑자기 떴어 어? 아 희나씨 히나씨 히나 그때 할땐 뜨지도 않더니 히나가 나오냐 히나 어때요 여러분 히나 쓰는 사람 히나 어떤가요? 아... 나도 나도 신샷인줄 알았어 지금 아... 해군만 계속 되네 자 헤르마프 쓰레기 아... 망스메리다 끝났나? 아, 아, 아, 아, 샹크스랑 정말 인연이 아닌가? 아, 그래. 아, 샹크스, 난왜 샹크스 안 뜨지?